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신사크라고 줄여서 앞으로 할까 한다고 했죠. 어, 다섯 번째, fifth bread는 be awake and ready라는 역시 비가 들어가는 비는 어떤 존재 상황 상태가 되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비부터, 우리 기초부터, 왕초부분들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e awake and ready. Be awake and ready. Be awake and ready. y 예, a be awake and ready. Awake는 깨어 있다는 뜻이죠. 그 ready는 여러분 뭐 ready go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준비 어, 준비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깨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라. Be awake and ready. 뭐 이렇게 어, 제 우리 왕초보 분들이시지만 be awake. 힘들면 요거 하나만 하셔도 돼요. 근데 자꾸 뒤에 이렇게 and ready, be awake and ready 이렇게 좀 단어를 붙이는 연습 우리 이 앞에 있는 fourth bread에서는 어, or가 들어왔었죠. don't be jealous or proud 이렇게 예, a or b 이런 것도 나왔었고요. 예. third bread에서도 be cold or hot Be cold or hot. 뭐 이렇게 오월을 이용해서 단어를 좀 늘려봤었네요. 어, 영어도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하시고 음, 이걸 외우기 전에 또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Awake가 깨어있는 이란는 뜻인데 이게 지금 Revelation 16, 15 Revelation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온 그 CV에서 제가 약간 거기는 이렇게 나와요 If you are awake and ready uh, uh, God will bless you If you are awake and ready 어, 그러니까 당신이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신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거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 그래서 우리가 비를 연습하기 위해서 깨어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라 이렇게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어, 무슨 얘인지 기 아시겠죠? 어, 비를 좀 여러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음, 오이크가 단순히 잠에서 깨 있는 깬 상태가 아니고 여러분 어, 어떤 신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어, 그것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상태라고 이 문맥에서는 볼수 있겠습니다. 어, 그렇죠? 오늘 어느 구독자분이 댓글로 참 돈에 이렇게 휩쓸리기 쉬운 세태를 적어 주셨는데요. 음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다고 할 수가 없죠. 예. 어, 신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어, 사실 돈에 있어서 나는 완전히 자유롭다 음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성경에서 신께서도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것을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명령을 하시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신을 잊어버린 채일 자체나 그 대가인 돈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에 굉장히 단호하게 틀렸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성경의 장면 중에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함이 없는 부자 청년에게 신의 아들인 예수께서 단호하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음 또. 유명한 사께오도 떠오르네요. 사께오는, 어, 그렇게 돈이 목적인 인생을 살았었는데, 신의 아들은 예수님을, 예수님과 그렇게 한 번의 식사를 자기 집에서 하게 되면서, 그 나눈 대화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온기, 그런 것을 느낀 이후에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가진 많은 재물의 상당 부분을 기꺼이 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자기가 억울하게 속여서 돈을 뺏었던 그런 대상들에게 어 훨씬 그 이상을 갚아주겠노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장면도 나오죠. 어 신과 정말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가 돈은 정말 어 사랑을 나누는 도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어 신의 사랑을 모르는 많은 인생들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에 예, 인생의 종로를 탄다고 허무함의 종로를 타고 인생의 종로를 탄다는 참 이게 뼈를 때리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도 어 나이가 들수록 이런 표현이 어떤 뜻인지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일이 너무 잘 돼서 어떤 분들은 일이 너무나 안 돼서 어쨌든 그 일에 이렇게 목을 매일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결혼하시면서 초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힘든 상황들을 뭐 참는 것이 일상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우리가 신과의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이 우리를 정말 가장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기 때문에 어,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하는 이유도 사실, 아까 그 분이, 구독자 어느 분이 처음 댓글 남기신 것 같은데, 예. 어, 저도 진심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의 발버둥이다. 예. 우리가 함께 신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 그런 하나의 발버둥, 아름다운 발버둥이, 예, 되었으면, <웃음> 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참 부족한데, 어~ 어떤 이런 신의 아름다운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뭐 영어로건 한국어로건 주변에 이렇게 좀네가잘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메신저로 부르심 컬링이라고 하죠 컬링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예 아~ 뭐늘 말씀드리지만 뭐 저를 어~ 저는 한때는 제가 그래도 좀 말빨이 있고 한때는 좀 외모가 괜찮고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제가 착각을 좀 했었는데요. 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외모도 망가지고 예 저보다 말을 잘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어 요즘엔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봐도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예. 엄청난 말빨을 과시하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어 자연스럽게 제가 오징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께서 저를 메신저를 선택하신 이유 또한 어, 부족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예, 제가 정신을 차리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 나중에 하여튼간 제가, 어, 저를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신 신을 만났을 때, 또 신의 아들 예수님, 신은 뭐, 보이, 보이는 육신을 가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하니까요, 음, 어떤 인간과 같은 몸을 가지고, 예, 오셨던, 어, 신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칭찬 좀 받을 수 있도록 야 니가 참 나의 사랑을 믿어 주어서 참 고맙다 네가참 열심히 노력해 줘서 고맙다 이런 칭찬을 드리면 굉장히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웃음> 아,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나 저에게나 우리가 신의 사랑 안에서 깨어 있도록 awake and ready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함께 돕는 이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마치기 전에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어요 연인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연인 관계가 있는데 나는 막 피곤해도 시간을 내고 상대가 너무 만나고 싶고 그래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근데 반면에 사랑하는 상대는 나를 만나기보다 나를 만나는 걸 피곤하게 생각하고 나를 만나는 것보다 자는 거를 좋아하고 어, 어버이크반대 어슬립이죠. 어슬립에 잠들어 있고 항상 그리고 아무 준비도 할 마음이 없고 준비도 안돼 있고 형식적으로 나를 만나준 거나 또는 그런 나와의 만남을 점점 피한다면 그 관계는 사실 사랑이 식은 관계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음, 우리가 어 저도 하여튼간 점점 더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채널을 위해서 어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다들 있을 텐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신의 사랑 의지에서 힘든시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았었는데 오늘은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 Be awake and ready. Be awake and ready. Be awake and ready. Be awake and ready.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외우시고 소리 내서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이제 하시기 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크 이렇게 터지는 크트프 이런 발음들을 잘 들어보시면 be awake and 이렇게 터뜨리지 않고요. 특히 뒤에 이렇게 있을수록 강세가 없을수록 된소리 끝트프 이렇게 바꿔서 편하게 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be awake and awake and ready 이렇게 be awake and be awake and ready 이런 데 팁을 좀 받으셔서 발음하는 연습을 하시면 발음하기도 조금 더 편하시고 습관이 되시면 리스닝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